지방흡입수술 도중 사망하였다면 설계사로서 면책조항을 잘 알고 있다면 설명의무 이행은 간주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376929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06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당해 계약에서 면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망인은 보험기간 중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근내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이상건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 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망인은 약 2년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한 사실 총 6개에 걸쳐 피고의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05년경 고객들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이 사건 면책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이 7건에 이르는 사실 망인은 보험가입 당시 처약서의 위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았습니다 라는 분구 옆에 잡필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됩니다. 따라서 망인은 이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